아주 오래전 잊힌 시대, 인류 이전의 시대, 어둠과 빛이 하나였던 시대, 삶 이전의 영원 그곳에는 세 가지가 존재했다. 미래에 다가올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큰 세상에 살던 아이들, 여동생과 오빠, 그리고 별을 사랑한 연인, 그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혔으며 운명은 봉인당했다 수수한 행복과 무지로 가득 찬이 시대에는 플라우디우스, 아우스투스, 구 부당이 존재했다. 플라우디우스는 찬란한 붉은색 갑옷을 입은 그녀의 기사로 부당과는 남매로 보이며 아우구스투스는 불가사의 한 아름다움의 천사로 찬란한 영광이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가 걸친 예복은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금색의 긴 머리카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감 맞춰 느끼게 합니다. 부당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이자 어린 소녀로 항상 낙천적이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영혼에 가까운 시간에서 소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고 그녀의 기사이자 오빠인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의 영광의 리본을 사용하여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바다를 꿰매고 엮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장난감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런 다음 컵과 음료를 만들어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 와인을 선물했습니다. 훗날 이 장난감들은 백금의 여러 오브젝트들 중 하나가 되고 와 Y는 아몬드워터로 남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의 노력에 그녀는 행복을 되찾았고 영혼을 위해 새로운 장난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내지만 영원할것 같았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같이 놀아줄 살아있는 생명체를 원했고 아우스투스는 피아사를 날개에서 뽑아내 친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진 아우구스투스의 미모와 견줄 수 있었던 생명체는 엔티티 페이스링으로 남았으며 나머지 생명체들은 백몸의 다른 엔티티로 남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도 역시 영혼을 위해 춤을 추며 살과 뼈와 피로 생명체를 끊임없이 창조해내지만 그녀의 행복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도시, 호텔, 와인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는 장소가 그녀의 손을 통해 새로운 현실로 창조되었고 이후 형태가 없던 바다에 새로운 세계들로 떠다니게 됩니다. 이 세계들은 현재 백룸의 여러 레벨로 남아 방문자들에게 끝없는 공포와 절망을 보여줍니다. 새 존재는 그렇게 백룸의 전신이 된 창조물들을 지켜보며 조화롭게 살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당은 창조물들의 완벽한 삶을 보며 형태없는 바다를 헤엄쳐 다녔고 절대적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행하고 또 여행했습니다. 현실이 하나의 작은 점으로 모두 겹치는 곳에 도달하자 고쳐야 할 뒤틀림 조각, 바느질이 필요한 옷감의 구멍들이 보였고 그녀의 작업이 더 필요로 해보였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뒤틀림 조각에 대해 자신의 오빠와 연인에게 말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서둘러 조각과 구멍을 메울 새로운 낙원을 창조하게됩 이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기약적으로 완벽한 자신만의 낙원을 건설했고 기존에 만들어진 결함이 있던 세계와는 달리 기사의 영광과 천사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천국에 가까운 세계에 스스로 매려됩니다이 완벽한 세계에는 완벽한 수의 생명체와 장난감들이 쪼라게 살게 되었고, 무엇인가 빠져 있음을 눈치챈 그녀는 기뻐하며 자신의 오빠와 연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뒤틀린 조각과 구멍에 대해 설명하고, 완벽해진 자신만의 낭혼을 보여주지만, 완벽해진 것은 오직 그녀에게만 해당될 뿐, 그들은 그녀가 천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클라우디우스는 너는 완벽한 낙원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가로챈 것이냐 라고 화를 냈고 이상치 못했던 오빠의 말에 그녀의 미소는 땅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뒤틀린 조각과 구멍을 메꿔야만 했어 여길 봐 정말 멋지지 않아 완벽해 최고야 여기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세 존재의 천국이 될 수도 있었어 나와 내 연인은 이곳에 포함되지 않아 여긴 그저 너를 위한 공간일 뿐이야 네가 천국이라 부르는 이곳은 너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이곳의 조화와 흐름을 방해하는구나.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그녀의 오빠이자 비사였던 클라우디우스는 영혼의 존재로서 처음으로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그녀의 연인이자 천사인 아우스투스는 구 부당을 지켜서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런 말을 나의 연인에게 하다니. 당신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재앙에 대해 듣지 못한 건가? 당장 우리의 세계가 파괴될 수도 있었어. 어떻게 그걸 알고서도 감히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지. 천사의 말을 듣던 기사는 표효하고 저런 멍청이가 내놈은 나를 항상 깔보고 있었지. 마치 내놈이 더 높다는 듯 말이야. 당신이 그녀 때문에 싸우고 싶다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장난은 그만둬. 네가 싸움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겠지. 이동안과 배신감, 분노에 휩싸인 클라우디우스는 영광의 리본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둘은 서로의 무기가 교차될때마다 빛을 잃고 타락했습니다. 분노의 눈이 먼 둘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었고 부당히 고쳐놓은 뒤틀림의 조각과 구멍들은 점차 열리기 시작해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교차되고 양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뒤틀린 조각과 구멍들로 인해 그녀의 천국은 마음과 기억, 시간이 잊힌 백홈 레벨 호지로포로 남게 됩니다. 멈춰 그녀의 멈추라는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린 아우스투스는 구하늘로 날아올랐지만 클라우디우스는 도망치는 천사의 예복을 붙잡고 단한 번의 깔끔한 베기로 날개를 잘라 떨어뜨립니다. 아우스투스는 구 비틀린 조각 중 하나에 빠지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구당은 충격으로 인해 연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클라우디우스는 완벽했던 천국에 자신이 한 짓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고 생명체들은 고장나기 시작했으며 장난감들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교차하기 시작한 하늘 아래로 부당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찬란했던 영광은 창조의 물결 사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 뒤 그가 빠진 틈새에서 아우구스투스로 짐작되는 형체가 올라오는데 한때 아름다웠던 하얀 예복은 겉고 메마은 넝마로 변해 있었고 그의 피부는 사라져 뼈만 남았으며 금색의 긴 머리카락은 번게그려 숟가락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은색 넝마 사이로 빛나는 보라색 눈은 매섭게 클라우디우스를 쏘아보았고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클라우디우스는 흉측하게 변한 아우스투스를 구 바라보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풀밭에 쓰러졌고 뼈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날개를 펼치고 몸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만 땅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날개가 플라우디우스에 잘렸고 브레타 소멸되었다는 것에 분노한 아우구스투스는 보라색 눈을 빛내며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른 뒤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심연 아래로 가라앉힙니다. 부당은 아우구스투스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마침내 실성한 듯 울고 웃었으며 주변으로 나무들이 메말라 죽고 하늘은 산상조각 나고 형태없는 바다가 얼어붙도록 방치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클라우디우스를 응시했지만 클라우디우스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고 타락천사는 기사의 갑옷을 움켜진 채비틀린 조각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기사는 타락천사와 함께 부당이 만들어놓은 천국 아래 어딘가 깊숙한 틈새로 끌려 내려왔으며 분노와 증오는 그들을 애호사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비사는 마지막으로 검을 뽑아 친구였던 타락천사를 찔렀지만 타락천사는 상처입을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을 놓쳐 그대로 세상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검이 떨어진 지점은 현재 백문불가사의 레벨 더 그레이브로 남게 되었으며 클라우디우스가 놓친 검은 여전히 바닥에 박혀 연옥을 나타냅니다. 세상이 바닥으로 떨어진 클라우디우스는 죽었고 죽은 기사를 바라보던 타락천사는 그의 칼에 비문을 새기게 됩니다. 투사를 여기서 쉬게 하소서. 위대한 하늘 불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최초의 기사. 그의 임무는 끝났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아우스투스 역시 더 이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었고 무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했던 모든 것은 그늘에 가려 회색으로 변했고, 공격해오는 괴물들, 플라우디우스에 대한 트라우마, 장렬하는 분노의 열기와 폭풍,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 희망의 상실 등은 그를 너무 멀리 보내버려 진정한 최후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최후를 맞이한 이곳은 현재, 백문 불가사의 레벨, 더 쉐이디 그레이로 남아 흑백에 가까운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점점 거세지는 불길은 주변의 공허 마저 무너뜨렸고 하락천사는 그녀의 시야에서, 기억에서,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손에 묻은 붉은 피와 함께 영원한 공포에 질려 형태 없는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그녀는 반쯤 실성한 채 자신의 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생명체들은 엉망이 되고 사악해졌으며 장난감들은 부서지고 결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목숨을 잃었고 기억이 쉬워졌고 신들은 죽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한낱 조각상이 되어버렸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한 조각을 움켜쥔 그녀는 그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각상으로 변한 그녀가 잊지 않고 하는 일은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일. 그 때문에 이를 본 당신 역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녀가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를 위해 기억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